만약 저 부처님의 진여법신을 보면서 항상 부지런히 닦으면 필경왕생하여 정정치가 될 것이다. 자, 갑자기 부처님의 법신을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. 자, 이게 이겁니다. 나무아미타불,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하루부터 일주일까지 열심히 외라고 했죠. 아미타경에서. 그렇게 열심히 외다 보면 나무아미타불의 이름을 외고 나무아미타불의 영적인 몸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염하다 보면 이름만 해도 돼요. 영적인 몸 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, 이름만 외셔도 됩니다. 나무 아미타불, 나무 아미타불 하시다 보면, 그 이름을 외는 내가 아미타불의 법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. 아미타불의 법신이 내 법신인 거예요. 그래서 자기 법신 본게 사실은 아미타 부처님 법신 본 거랑 똑같아요. 법신은 원래 하나니까. 그래서 아미타불 연부를 하다가 자기 견성을 한 거예요. 견성을 하고 나니, 아미타불 연부를 하다 견성했으니까, 이 아미타불의 법신이 내 법신이고, 아미타불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게 내 법신의 작용, 내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법공에 대한 지혜까지 생겨버립니다. 그러니까 염불 하나로 견성도 하고 법공의 지혜까지 얻어버린 거예요. 이런 양반은 이미 일주보살 됐죠. 그러니까 극락가서 정정치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늘 법신을 보면서 부지런히 닦으면 필경 왕생한다 하는 건요 요거는 일주보살 일주보살이 돼서 왕생하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게. 말씀은 좋은데 결국은 뭐예요? 부처님 보기 전에 이미 견성해서 가야 돼요. 좀 이상하죠? 견성하기 힘들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을 제시했다는데 견성해서 들어가는 세계예요. 극락정토가.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방편으로 아미타불, 아미타불이 날 도와줄 거라고 믿는다는 게 방편입니다. 아미타불이 모든 걸 도와주시니까 나무아미타불이란 이름 자체 이미 아미타불의 위신력이 다 들어있어서 요게 이제 그 컴퓨터로 하면 뭐 단축키 같은 거죠. 요키 누르면 바로 그냥 거기 가듯이 나무아미 탭을 탁 누르면 바로 극락으로 가게 우리는 접속되게 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나무아미 타블만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이미 그건 설정된 거니까 아미타불이 이 이름만 되면 무조건 극락 접속되게 해 놨으니까 나무아미 블의 키만 계속 누르라는 거예요. 나무아미타. 그러다 뭐 뭐가 될까요? 견성을 해요. 그렇죠? 아니, 모른다랑 똑같잖아요.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아미타불을 깊게 믿으면서 일체를 몰라 해버리는 거죠. 걱정도 안 하고 극락도 잊어버리면요. 바로 접속이 돼서 내 법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자기 법신을 보면서 계속 부지런히 접속이 일어나고 더 부지런히 닦다 보면 일, 이 일주보살이 되면서 극락을 가게 된다. 는 요게 결국 대승기신노는 막조삼모사 같은 거예요. 어, 부처를 못 봐서 공부가 힘들어?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해 봐. 결국 견성해서 결국 들어가서 부처님 본다는 건 결국 자기 진여법신을 보는 거예요. 따지고 보면.